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방법을 안다면 이 세상에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여자가 있을까요? 좋은 남자인 척 하는 건지 진짜 좋은 남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남자와 오랫동안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궁금증이 커질수록 자꾸 불안한 마음 쪽으로 파생되거든요 물론 모두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내 남자가 제발 좋은 남자이길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나쁜 남자, 못된 남자, 걸러야 되는 남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나쁜 남자들이나 못된 남자들, 걸러야 하는 남자의 행동들은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여자인 나도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남자들에게서 뭔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어느 정도 분명히 걸러내기는 해요 그런데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좋은 남자를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쓰레기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는 있지만 좋은 남자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요 어떤 순간에 요 좋은 남자인 척 하는 사람과 진짜 좋은 남자인 사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을 지나가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들이 사랑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라도 너무 귀엽다 하면서 탐을 낼만 하겠죠. 그리고 그 강아지를 너무 귀엽다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 사람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착각할 수도 있고요. 보다 못해서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그 녀석들을 사오시는 분들, 분양받아 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를 직접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분양받아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요 누구라도 아이 사람은 정말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강아지를 싫어하는데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강아지를 분양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강아지 용품도 준비해 놓을 거고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겠죠 예쁜 이름도 지어지고 목욕도 시키고요 이 정도면 요 누가 봐도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앞으로 나하고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고요 처음에는 요 그렇게 누구라도 애착과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도요. 아마 내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게 말했었는데 어느 정도 몸집도 커졌고요. 집안에서 크게 짖기도 하고요. 똥도 여기저기 싸놓고 있어요.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닌단 말이죠. 이제부터가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한 척 하는 사람을 구분해 볼 시간이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이제 막 똥을 싸고 요 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요 이제부터 강아지를 좀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대소변을 잘 가릴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킬 거고요. 그런데 강아지를 좋아한 척 했던 사람은요. 그렇잖아도 강아지가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좀 미워졌는데 똥오중까지 못 가리고 있고요. 짖기까지 하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자꾸 혼낼 거예요. 물론 이렇게 혼내고 짜증내다가도 생각이 바뀌어서 이 강아지가 좀 안쓰러우니까 내가 강아지하고 그래도 계속 같이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보듬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요 분명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확실히 강아지를 좋아한 척만 했던 사람은 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아지를 내다 버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유기견이 되겠죠.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유기견들이 있거든요. 그 유기견들도 요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는 주인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처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예뻐해 주다가 덩치가 커지니까 똥어줌을못 가리니까 집에서 자꾸 사고를 치니까 지어서 난리를 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결국 자기가 귀찮아지는 건 싫고요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강아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달려와서 꼬리 치고 나를 반기지 않고 있어요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 집에 쭈그려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가서서 이 녀석이 어디 아픈가 하고 걱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집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자신을 반기지 않으면 이 녀석 봐라 주인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네 하고 강아지를 찾아 나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강아지를 나무랄 거예요 야단칠 거라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강아지가 와서 내 얼굴을 핥고 꼬리를 흔들어서 나의 간지럼 펴요 그러면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 녀석의 행동이 귀엽다고 그 강아지를 꼭 안아 줄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 잠을 방해한다고 귀찮다고 그 강아지를 손으로 쭉 밀어버리거나 혼내서 내쫓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강아지가 자기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남자들이 요 처음에는 다 잘할 거예요. 마치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진짜로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강아지를 단순히 악세사리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알수 없는 것처럼 남자들도 잘할 거라고요. 처음에 구분을 할수 없으니까 분명 불안해지시겠죠. 근데 어찌 보면 결국 어떤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두 사람이 좋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미워질 때, 다툴 때, 아플 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의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그 사람이 많이 좋다면 구태여 지금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궁금하다면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과 힘들어졌을 때 그때만큼은 분명히 난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꼭 구분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아지라서 나를 개에 비유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유해 본 거니까 혹여라도 이상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단지 자기가 필요할 때 선택하고요 필요가 없어지거나 귀찮아지면 그 관계를 끊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하고 귀찮음을 감수해 가면서 이어가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내 상대는요 아마 후자이지 싶네요 처음에 나한테 막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평생 갈 거라고 너무 빠르게 확신을 하거나 그 빠른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더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걸러내야 될때 걸러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그런 최면에 빠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연애를 여유있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